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나는 내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게 맞는데요 내 여자친구와 연락 문제로 요즘 자주 다투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 연락 문제를 잘 해결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자친구하고 행복하게 연애를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꼭 보셨으면 하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 초반에 비해서요 내가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하는 빈도가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여자친구를 안 사랑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물론 나도 요 예전보다 여자친구에게 설레는 마음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도 어찌됐건 여자친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또 나도 나름 여자친구에게 여전히 노력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자친구가 자꾸 연락 문제로 나를 피곤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점점 더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나도요. 내 나름은 지금 열심히 여자친구에게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내 여자친구는 요 자꾸 연락문제로 나에게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자꾸 문제를 만들어서 내가 더 연락을 못하게, 연락을 안 하고 싶게 만들고 있어요. 남자인 나는 요 아침 점심으로도 연락하고요. 당연히 자기 전에도 연락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자친구도 나에게 연락을 해오긴 하지만 나도 나름은 여자친구에게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자꾸 서운해한단 말이죠. 물론 내 일상도 있다 보니까 요 어떤 경우는 바빠서 하루에 한 번도 연락을 못할 때도 있고요. 하루에 한번 정도만 연락을 할 때도 있어요. 밤늦게 여자친구하고 카톡을 하다가요. 마지막 대답을 못하고 피곤해서 잠들어버리는 경우도 분명 있거든요. 근데 어저께 그렇게 또 피곤했기 때문에 난또 아침에 늦잠을 자버렸어요. 출근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학교에 가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답장을 해줄 겨를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생긴 시점이 낮이 돼버렸네요 그래서 그때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또 낮이 됐어요. 어제 답장을 이제 낮에 하게 되는 꼴이 됐어요. 물론 나도 요 여자친구가 이제 조금 서운해질 수 있다는 라 생각은 하고 있죠. 근데 내가 카톡을 했을 때요 혹은 하기 전에 요 아니나 다를까 여자친구가 나에게 서운한 감정을 표출해와요. 아무리 바빠도 그 카톡 하나를 이제서야 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네요. 이런 식으로 공격을 먼저 해오니까 나도 모르게 항상 또 변명을 하는 입장이 돼요. 그리고 또 가끔 여자친구가 이렇게 서운하다는 마음을 담아서 공격을 해오면요. 나도 억울한 마음이 커져서 화를 내기도 한단 말이죠. 또 여자친구하고 싸우기 싫어서 대화를 단절하거나 답을 늦게 하는 경우도 생길 거고요. 그런데 어찌됐건 이 이후에요. 여자친구가 나에게 먼저 연락을 안 해오기도 하고요. 혹은 나도 서운해져서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안 하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서로 연락을 안 하고 있는 상태면 나도 마음이 좀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연락을 해서 그 사람 마음을 좀 풀어줘 볼까 라는 생각도 분명 하기는 한단 말이죠. 근데 내가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 보니까 일단은 좀 미뤄두기로 해요. 더 골치 아픈 일을 만들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면 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자친구의 폭탄 카톡이 날라오거나내 마음을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짧고 굵직한 그런 말들이 온단 말이에요. 마치 나와의 이별을 암시하는 듯한 혹은 아주 크게 실망했다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온다고요 나도 여자친구하고 헤어지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여자친구의 마음을 달래주려고 또 노력은 하거든요 그런데 요 여자친구가 쉽게 풀지 않는 것 같아요 일부러 계속 시비를 건단 말이죠 내가 진짜 원하는 건요내 여자친구가 정말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거든요 또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나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좀 연락이 안 됐더라도 요 내가 바빠서 그랬겠거니 하고 이해해 줬으면 좋겠단 말이죠 연락이 좀 없거나 늦었다 하더라도 다시 연락을 했을 때 여자친구의 상냥하고 기분 좋은 느낌을 나도 받고 싶거든요 근데 우리 관계에서는 그게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연애가 자꾸 힘들어요 그놈의 연락 문제 때문에 나도 이젠 지긋지긋해요 이놈의 연애를 그만 때려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이게 정말 여자친구만의 문제일까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좋은 남자인 게 맞는 걸까요? 분명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자주 해주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여자친구가 문제를 삼는단 말이에요 나는 해주고 있는데도 문제시한다고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사실 여자친구하고 카톡을 하거나 전화통화를 할 때요 나도 일정 부분 영혼 없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했거든요 여자친구에게 마음이 전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그렇게 신경을 쓰거나 몰입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죠 여자친구가 연락을 해달라고 하니까 해주기는 한 거죠 그러니까 남자인 내 입장에서는요 그것도 분명히 내가 여자친구를 사랑하니까 그 정도 노력까지도 난 해준 거라고요 내 여자친구는 요 적어도 연락은 하루에 세번 정도는 해야 되는 거래요 그래서 세번은 했어요 오히려 다섯 번도 했거든요 더 노력해보겠다고 열번을 나는 먼저 해보기도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자꾸 나한테 태클을 거는 것 같아요 연락을 안 하니까 연락을 하라고 해서 했거든요 이제 연락을 했더니 나한테 영혼이 없다고 또 뭐라고 한단 말이죠 당연히 나도 짜증이 날수 있겠죠 그런데 아직도 설마 여자친구가 왜 이러는지 모르고 계시는 건가요? 연락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화를 내고요 하면 한 대로 영혼이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나한테 시비를 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죠. 근데 그게요. 어쩌면 지금 내가 여자친구의 속마음을 진짜로 알지를 못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많은 남성분들이 요 여자친구와의 연락문제에 봉착했을 때 여자친구의 성향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성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요. 여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를 만드는 게 남자거든요. 여자가 정말 원하는 건요 연락을 자주 해 달라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연락을 잘 받아 달라는 것도 아닐 수도 있다고요 진짜 원하는 건 연락 자체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남자인 나는 요 여자친구가 연락 문제를 제기하니까 여자친구가 그걸 바라니까 나는 그것에 응해줬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노력한 거는 맞다고요 하지만 또 여자 입장에서는 요내 마음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그럼에도 여자는 요 내 남자가 자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건 인정은 해요 그렇게 나를 또 이해해 주려고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안 느껴지는 거죠 남자가 나한테 전화를 하거나 카톡을 해오는 횟수가 정말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여자가 원하는 건요내 남자의 마음이거든요 내 남자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수시로 확인하고 싶다고요 여자가 연락 문제에 집착하는 것 같이 보이는 이유는요 내 남자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수시로 확인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남자를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내 남자도 나를 사랑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는 거고요 평소에 내가 내 여자에게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잘 전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나한테 확인하고 싶어지는 거겠죠 또는 평소에 내가 여자친구에게 참 잘해주니까 그 사랑받는 게 너무 기쁘다 보니까 그 사랑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질 수도 있어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이 변치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또 확인하고 싶어질 수 있죠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요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하게 표현하더라도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라 여자도 믿어보려고 애쓰고 이해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연락 문제가 선택되는 걸 거고요 그 연락을 해오는 것을 미루어서 내 남자의 마음을 확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도 연락을 해줬다고요 밥 먹었어? 출근했어? 지금 어디야? 뭐 먹었어? 사랑해? 잘 자. 이런 말들을요, 골고루 섞어서 하루에 다섯 번이나 열 번도 해줬다고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도 분명 빼먹지 않았다고요. 심지어 이런 말들을요, 어제도 했고요, 오늘도 했어요, 내일도 할 거예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요. 이게 남자들의 마음이겠죠. 남자인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자친구가 분명 나한테 말했거든요. 넌 너무 형식적이라고 우리 대화는 영혼이 없는 대화 같다고요 맞아요 이런 말들을 천번만번 해도 여자친구가 나한테 시비를 걸어올 수 있어요 왜냐면 난 목마른 사람한테 빵을 주고 있으니까요 뭔가 달라고 하는 것 같아서 나도 뭔가를 주기는 했는데요 정작 뭘 달라고 하는진 모르고 줬잖아요 헛다리를 짚은 거죠 내 여자가 원하는 건요 남자가 여자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거 그거 하나면 충분하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내가 전화를 하거나 카톡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요 하루에 한 번을 연락을 하더라도요 충분히 내 여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 매일매일 연락하기가 혹 어렵게 된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이틀에 한번 연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더라도요 여자친구가 만족할 수 있다면 그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너무 바빠서요 잠들기 전에 잠깐 여자친구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내가 오늘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었어 전화하고 싶었는데 전화를 못했네 연락도 못해주고 근데 이렇게 밤에라도 통화하니까 너무 좋다 진짜 많이 사랑하고 보고 싶은데 내가 항상 잘못 챙겨줘서 미안해 그리고 나 이렇게 이해해줘서 늘 고마워 이런 메시지를 내가 상대에게 전했다면 어땠을까요?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요 오늘 하루 동안 서운하거나 아쉬운 마음이 분명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순간 이후로는 요더 기분이 나빠지지는 않을 거라고요 이 남자가 지금 나한테 자기 진심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여자친구에게 보내줬던 사랑의 와는 분명히 다른 느낌을 받게 될 거라고요. 내 여자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정성이 담긴 메시지를 내 여자에게 전달했을 때내 여자가 그걸 만약에 느끼게 됐다면요. 내 여자친구는 요 분명 남자인 나를 더 많이 이해해주고 오히려 나한테 더 잘해주려고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나는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남발하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느끼게는 안 해주고 있다고요. 못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요또내 여자친구에게 왜못 느끼냐고 어쩌라고 좀 느끼라고 이러고 있단 말이죠. 느끼게 해줘야 느끼죠. 목마른 사람에게 빵을 줘놓고 왜 갈증 해소를 못하냐고 나는 지금 또 나무라고 있는 거겠죠.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해놓고요. 그건 네가 오해하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아마 그건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 거예요. 만약 여자친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냥 확실히 말해주세요. 그런데 사랑한다면요. 내 상대가 내 행동에 대해서 뭔가 오해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올 때그 사람 탓이라고 변명하지 마시고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또 그렇게 행동을 했네. 아 미안해. 매번 노력한다고 하는데 잘 안되네. 또 내가 실수했는데 화내지 않고 말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렇게 오해 자체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마 대부분의 남성분들은요. 이런 말 하는 게 너무 닭살스럽다고 생각되실 거예요. 그렇게 말하기에는 우리 둘 사이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여자친구한테 접근할 때요. 그때 엄청 닭살스럽고 현란한 말로 내 여자친구를 현혹시켰거든요. 그게 내가 너를 향한 마음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고요. 내 여자는 그런 나를 믿고 있는 거고요. 여전히 내가 그렇게 낭만적이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러면 좀 책임을 지려는 노력을 해야 할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그게 좀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해해달라고 부탁을 할수 있어야죠. 근데 자꾸 나만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요. 이 연락문제는 요 헤어지고 나서야 해결이 될 거예요. 내 여자친구가 나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걸 거고요 내가 예전에 사랑해줬던 것처럼 그런 마음을 느끼고 싶어서 그러는 걸 거예요 그때 내 모습을 계속 느끼고 싶어서 그런 바람이 생기는 거겠죠 그리고 그때 느꼈던 그 마음이 내 남자에게 여전히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라고요 아마 여자친구는요 내가 지금도 그때처럼 모든 걸다 해줄 수 있는 슈퍼맨이라고 생각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어서 그러는 거겠죠. 그렇게 믿어주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나를 사랑해주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적어도 나도 그의 마음에 허답해 줄 수는 있어야겠죠. 내 여자친구는요. 내가 볼 때는 좀 이상한 것 같지만요. 내 여자친구가 볼 때는 내 마음이 식은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내 여자친구에 대한 마음이 식은 게 아니라면요. 평소에 내 여자가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시든지 하루에 단한번 카톡을 하더라도, 하루에 단한번 통화를 하더라도 요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고 내 마음이 너에게 온전히 쏠려 있다는 그런 기분 정도는 전해주실 수 있어야겠죠 내 여자친구가 진짜로 원하는 건요 연락의 횟수가 아니라 내 마음의 깊이와 진심이라는 걸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